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범키고요. 양다일입니다 반갑습니다. Yeah. 네, 이번에 저희가 브랜뉴 10 프로젝트 10주년 기념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사랑해주셨었잖아요. 범키 형님이 집이 돼줄게라는 노래. 저도 한때 되게 많이 들었었고, 엄청 사랑했었던 노래인데 그 노래를 이제 제가 재해석해서 한번 불러봤습니다.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실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특별 출연으로 또 벙키 형님 이 도와주셨어요 음네 우선은 뭐 집이 돼 줄게는 제가 이제 결혼할 때 아내에게 써준 노래인 만큼 많은 뜻이 담겨있는 노래인데 또다일리가 멋진 목소리로 어, 이렇게 불러줘서 너무너무 좋았고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처져 그, 골라본가요? 그쵸 되게 이야기 많이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10주년 프로젝트에 같이 하게 되어서 의미가 있었던 작업인 것 같습니다 저는 범피 형을 보고 브랜뉴에 온 이유도 되게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담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형님이 또 목소리가 워낙 에또 유니크하시니까 제가 다소 형님의 목소리 톤에 비해서는 살짝 이 노래를 불렀을 에이. 때 저리 하죠 유니크하면 많이 묻힐 것 같은데 라는 걱정을 좀 많이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또 형님 또 원어민이시고 저는 이제 토종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걸 부를 때그 부를 때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과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뭐 사실 제가 워낙 많이 부르는 노래니까 평소 하는대로 했는데 7년 전 노래니까 어. 예, 7년 전에 저의 목소리와 지금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지 한번 예, 한번 들어서 비교를 해주시면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God knows I love you. 집이 돼줄게라는 노는 당연히 이 부분이 집이 돼줄게 힘이 들땐내 어깨 기대시면 돼 네, 이 어, 이거 들으면 끝났죠? 뭐할게 없어요? 항상 네 편이 돼줄게 너무 좋았고 이거를 좀 계기로 진짜 맨날 이렇게 얘기만 했었던 어, 이후의 작업도 좀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다는 어, 바람이 있습니다 다윗신 어때? 제가 그 당시만 해도 열심히 노력하고 빨리 나도 잘 돼야지 하고 있을 때 제가 바라봤던 곡 같은 노래예요 그때 제가 그 1등 하는 걸 형님 1등 하는 거 보고 그때 그 당시 이미 딱 그거였거든요 와 역시 역시 범킹이다 근데 이제 그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거에 있어서도 참 감회가 새로운데 이렇게 또이 노래를 형이랑 같이 작업을 하니까 더 새롭네요 이 노래를 계기로 형이랑 따로 친구를 좀 이제 준비를 할수 있는 곡을 아마 제가 준비를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 형이 해주시겠죠 2021년 9월 7년만에 집이 대줄게가 새롭게 돌아왔습니다. 네 원곡과는 이제 또 다른 분위기와 느낌으로 열심히 저랑 형님이랑 준비를 해봤으니까요. 많은 기대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브랜뉴 뮤직 팬 프로젝트 집이 대줄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많이 들어주세요. 감사합니다.